있다. 아이고 못하겠어 <웃음> 포기했다 포기 포기 난 못하겠다 나는 나는 못하겠다 포기 <웃음> 귀여워 뭔데? 엥? <웃음> <웃음> <에? 웃음> 야 너무해 너무 상처 어, 배고파. 이제 배고파. 알았어. 어, 알았어. 우리 하니, 기저귀 좀 먹어볼게요. 코카. 아이고, 아이고. 어, 알았어, 알았어. 이것만 갈고. 으와 으아! 으아! 으아! 으아! 똥 쌌잖아! 헤헤헤. 조종, 조종. 우리 아 환희가 아니라 하니 그 있잖아 연예인 이하니 할때 헤이 모두들 안녕 내가 누군지 아니 이하니다 이거 할때 하니 짜장짜장 우리 하니 잘도 잔다 우리 하니 짜장짜장 우리 아 맞다 트름 해야지 아니야 안돼 안돼 안돼 하이야하니야 잠들지 마 바보야 트럼 오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 야야야야야야야야자야자야야야야야야 <웃음> 아니야, 그 <웃음> 졸려. 우리 한이가 토를 잘해서. 소화를 좀 오래 시켜야 되더라고. 음 시나 잘 자고 있었는데 그지. <웃음> 아까 그 자식아 좋아 알았어, 알았어. 알았어. 하디쇼라고 애기 자는 방송이 하디쇼야?